그래서 저는 이 디지털을 궁극적인, 이상적인 미래의 모습을 보면 디지털, 디지털 그 자체, 사람들이 참여하는 자체를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고 자기 조직화를 한다면 이상적인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연과 닮아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의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어, 정어리 때입니다. 사딘 런이라고도 하는데 이 정어리 떼가 마치 하나의 생명처럼 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요. 위에서는 갈매기가 노리고 밑에서는 상어와 돌고리가 노리니까 이 집단이 지능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을 집단지성이라고 이미 1910년도에 개미의 관찰을 통해서 보고됐습니다. 최근에 이 집단지성을 네트워크 사회에 빗대어서 사람들의 온라인을 통한 지식활동을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서는 객체로서는 미미 하나 그것이 모여져 있을 때는 엄청난 지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위키피디아는 이것을 적극 활용하고 있죠 보시는 그림은 위키피디아의 그 지식의 구조 정보의 구조를 시각화해놓은 그림입니다 이 데이터,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지식, 지혜 이네 단계를 흔히들 말하잖아요. 데이터는 있는 그대로의 정보만을 데이터라고 합니다. 걸러지거나 체계화되지 않은 거죠. 이것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체계화를 가지면 정보가 되고 이것, 이, 이것이 모인 정보가 또 정리가 돼서 유의미한 정보로 정리됐을 때 다시 지식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위의 개념을 위즈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여럿이서 모여서 객체의 지능을 넘어서 경험과, 경험과 지식이 한데 어우러진 일종의 집단지성 같은 것을 지혜라고 볼수 있습니다. 프리스턴 대학의 세바스찬 승이라는 교수가 최근 KT랑 어떤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자신의 뇌 연구, 시냅스에 연결된 구조를 밝혀내는 데에 이 집단지성을 이용한 거죠. 이 워낙에 뇌의 시냅스 구조가 비정형적이고 다양하니까 컴퓨터가 오류를 걷게 됐죠. 그래서 이것을 게임으로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의 구조를 밝혀내면 언젠가는 뇌 지도가 완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결과물은 뇌 지도를 에 완성하는데 차곡차곡 저장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지성과 지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컴퓨터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참여한 사람의 지능을 통해서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네트워크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지식을 어떻게 유통하고 그것을 어떻게 폭발적으로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디지털을 이해를 이해하는 두 가지 큰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저 옛날에 모뎀이나 랜카드를 만들던 쓰리콤이라는 회사가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네트워크가 기본인가 전부다 컴퓨터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메카프라는 사람이 어, 쓰리컴의 창시자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의 제곱에 비례해서 그 가치가 비례한다고 그리고 두 번째 법칙은 무어의 법칙인데요 어, 인텔의 공동창시자였던 공동창시, 고든 무어가 1965년에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IC의 집적률이 1년에 2배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어가 하드웨어 기술은 1, 1년에 2배씩 증가한다고 예언을 했는데 정확하게는 1년에 2배가 아니라 18개월에, 즉 1년 반마다 2배씩 증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수정됐는데 이게 근 50년 동안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년이면 실제로 1000배가 증가하고 30년이면 100만 배가 증가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게 정교하게 맞고 있어요. 여러분 하드웨어가 100만 배 증가했다는 게 실감되지 않으시죠? 근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자동차가 100만 배를 증가해야 된다면 정확하게 30년 전에 시속 100km로 달리던 차가 현재는 정확하게 빛의 속도로 달려야 돼요 그리고 그때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 값으로 전 세계 사람을 먹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역설적이게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호의 법칙대로 1, 1년 반마다 2배씩 하드웨어를 만들어내야 되는 무단히 노력해야 되는 하드웨어의 분야와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참여하는 숫자의 제곱에 비리하게 가치를 얻어내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 어느 게더 유리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어 그럼 어떻게 사람들의 참여를 끌어들일 수 있느냐. API라는 것은 컴퓨터들이 프로그램을 쉽게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인데요. 이걸 오픈합니다. 즉 소스를 오픈하는 거죠. 그러면 구글도 구글의 지도, 구글 맵을 API를 오픈해서 서드 파티들이 그것을 만들어내가지고 폭발적인 a 텐츠를 만들어내게 했습니다. 이걸 p 시업이라고 해요. p 시업은 원래 이 음악 용어예요. 힙합 용어인데 믹싱 용어 a 데 a 라는 음악과 b 라는 음악을 박자를 맞춰 섞으면 다른 음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s 시업 힙합 용 e 의 a 시업으로부터 s a mesh of 지금 보여드렸던 h i s is a m e s a p i 로만 서비스를 만들었던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 여행이나 호텔 예약이나 앱 같은 거 보면 전부 다 구글 맵이 들어있잖아요. 이거는 구글이 API를 오픈해서 제3의 업자들이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게 공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100대 기업의 60%가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들 혹은 제3자 만들게 하는 거죠. 언제까지나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컨텐츠를 제공자가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IT 산업만 하라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IT 분야만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전기차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제로백 즉시속 0부터 시속 100까지 가속 3.6 그리고 288마력 한번 충전으로 400에서 500km까지 가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테슬라의 회장 엘론 머스크는 자신의 모든 특허를 오픈했습니다 파,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비난하고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엔 자기 플랫폼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참여해서 이 시장을 넓히라는 겁니다 제가 엘리시문 영화의 일부분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재미없을까봐 좀 재미있는 화면을 준비한 것이기도 한데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를 대조적으로 구현하고 있어요 유토피아는 오히려 저 공중에 회전되는 인공중력에서 살고 있고요. 디스토피아는 지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스토피아의 지구 모습은 산업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토피아의 모습은 디지털에 관련된 시, 세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조디 포스터가 어떤 장관으로 나오잖아요. 어떤 권력을 지배하고 있느냐 플랫폼을 지배하고 있는 그림으로 나옵니다. 인터넷의 보급도와 어, 사용자의 밀도에 관련된 지도입니다 한국의 보급률도 높고 인터넷 사용 인구수도 높죠 인터넷과 네트워크의 시대가 도래한 거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 지식의 교류가 있을 거라고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시 시간과 공간이 중요시되고 있는 사회가 왔어요 트위터는 리얼타임으로 트윗을 할수 있기 때문에 떴죠 그리고 페이스북도 자기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특히 위치 기반 서비스는 어, 포스케어라는 어, 어떤 서비스가 되게 유명한데 자신이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그 장소에 남기는 거죠. 창덕궁이 왔으면 창덕궁의 메시지가 남기는 거고요. 어떤 다른 사람이 창덕궁에 오게 됐을 때그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런 거를 위치 기반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결국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다시 중요시 되고 있는 거죠. 이 포스케어 서비스를 도시에 이렇게 한번 매핑해 본 거예요, 컨텐츠를. 그랬더니, 왼쪽에 그림은 메나탄이고, 오른쪽에 그림은 도쿄인데, 그 도시의 컨텐츠, 지역성, 정체성, 어바니즘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 다, 다른 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0년도에 타이트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많은 이재민과 사상자가 발생을 했죠. 그런데 신속하게 구조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전 세계 각곳에 구호물자가 구호 오고 어떤, 경우, 어떤 경우인가 봤더니 이우샤히디라는 온라인 서비스가 있었어요. 우샤히디는 어, 케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케냐의 이 선거 과정 중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던 거에 대한 제보를 어떤 한 저널리스트가 받다 보니까 이것을 기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제보를 모으는 서비스를 상황화하다가 나온 것이 우샤이디라는 서비스. 우리는 잘 모르죠. 우샤이디는 스와힐리어로 목격자 증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재난, 질병, 사고 등등을 리포팅할 수 있는 위치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런던 지하철 파업 같은 경우, 이렇게 우샤이, 아, 저 타이티의 대지진 같은 경우에 재난 제보의 기능을 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위치 기반으로. 그래서 더 신속한 구호와 재난 구조가 이루어졌죠. 음, 위치 기반의 사람들이 교류하는 세상이왔다면 음, 이제는 사물끼리, 사물과 환경 연결되는 사회가 왔습니다. 네. 이사물인터넷이란 개념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사물인터넷이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고 사물인터넷이라고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물인터넷은 반드시 사용자나 환경을 학습해야 되고 컨텐츠와 데이터를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물리적인 환경과 연결되어야 되고 마지막에 보안이 반드시 조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물인터넷 조건이라고 볼수 있겠죠 만약에 미래에 진료가 원격 진료가 된다면 분명 의미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진정한 사물 인터넷의 관점에서 보면 원격으로 진료를 할수 있다는 것 이상으로 많은 인상적인 경험, 여러 의사의 의견, 나의 병력, 가족력 등이 종합적으로 정보가 모여져서 나에게 진료 서비스가 왔을 때 미래의 진정한 의료 서비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